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에 어울리는 립 10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제 화장대에 있는 립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막 요즘에 나오는 신상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잘 쓰고 있는 립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은 저희 하나씩 살펴볼까요?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것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삐아 지적 컬러라는 건데 약간 뮤트하면서도 회기 돌면서 딱 적당한 말린 장미? 요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말 어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서 완전 풀립으로 발라도 되고요. 요 제품인데요. 요거는 에스쁘아 세레나데 컬러고요 확실히 톤이 좀 많이 다운된 살짝의 회끼도 돌고 뮤트한 컬러도 있는데 살짝 쿨톤 분들도 바르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버립을 해서 약간 번지듯이 바르고 있는 편이에요. 제 입술 색깔이랑 거의 비슷한 색깔인데 이것도 정말 정말 튀지 않게 바르고 싶은 날에는 이걸 바릅니다. 이거 안에 어, 레드 립을 안에 믹스해가지고 바르는 날도 있고요. 요늘 같이 이렇게 눈에 좀 포인트가 되어 있는 날에는 이런 조금 톤 다운된 장미 컬러들을 조금 사용을 해주면 은 조금 조화가 어울려서 예쁜것 같더라고요. 다음 소개할 립은 오렌지 계열의 어, 베이스 립으로 딱 어울리는 컬러예요. 이거 삐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22호 멜로의 정석이라는 컬러인데 이게 정말 딱톤 다운된 베이지인데 너무 막 된장 립처럼 베이지는 아니고 살짝의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딱 요런 컬러예요. 요렇게. 약 포실포실하다 그래야 되나요? 포실포실한 질감이에요. 다음, 그다음 컬러도 약간 베이지 계열의 어, 베이스 제품인데요. 클리오 루즈힐 베베 진저 바닐라 딱그 이름과 맞게 약간 진저 컬러도 약간 섞여 있으면서 바닐라 컬러도 있어서 살짝 부드러운 베이스 색깔이에요. 이 컬러는 방금 발랐던 립스틱보다는 조금 더 오렌지기가 빠져있고 조금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 안에 그라데이션으로 다른 컬러를 조금 같이 바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이런 컬러입니다. 3C 슬림벨벳 립컬러 플러피레드 플러피레드라는 컬러고요. 이 컬러는 약간의 벽돌 컬러도 섞여 있고 살짝의 오렌지 컬러 약간 다운빛 이런 것도 섞여 있는 약간의 톤 다운된 그런 레드 립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 베이스는 너무 톤 다운돼서 싫다. 안 어울린다. 그래서 약간의 채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은 이거 진짜 강추드려요. 너무 딥하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베이스처럼 그러니까 톤 다운이 돼서 너무 칙칙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립이라서 이건 진짜 강추드려요. 그리고 슬림해서 파우치 안에 이렇게 놓, 넣고 다니기에도 편하고요. 이 제품은 토니모리 키스러버 스타일 M 로즈 마르살라인데요. 저 가을 메이크업 했을 때소개드렸던립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로즈인데 살짝의 햇빛도 살짝 돌거든요. 그래 너무 딥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햇빛이 돌아서 쿨톤 분들만 쓰기 좋은 컬러립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방금 전에 발랐던 그 레드립 있죠. 이것보단 로즈빛이 더 많이 도는데 너무 딥한 로즈도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그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저처럼 약간 쿨톤인가 웜톤인가 헷갈리시는 분들 너무 쿨톤 립도 너무 웜톤 립도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가을에 바르기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맥 루비우 컬러입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거는 사실 가을에 바르기엔 솔직히 조금 쿨한 컬러감이에요. 하지만 나는 웜톤 립이 안 어울린다, 지금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던 립 컬러감들이 다안 어울리신다는 분들은 이런 정석의 레드, 살짝 쿨톤감도 없지 않아 있고 저처럼 약간 너무 쿨톤도 너무 웜톤도 아닌 분들도 이 컬러 바르면 되게 예쁘거든요 가을에 무조건 막톤 다운된 레드, 말린 장미 뭐, 톤 정말 다운된 버건디빛 컬러, 이런 거를 사용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레드립도 바르고 다녀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딱 포인트로.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풀립으로 바르시든지 아니면 은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베이스립을 톡톡톡톡 바르고 그 안에 요 레드립을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주면 은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베이스 컬러 중에 딱 찰떡인 조합이랑 같이 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뭐지 퍼스트 벨벳 틴트 이거는 정말 레드가 한 방울 섞인 벽돌 컬러라고 해도 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부담스럽지는 않은 벽돌 컬러라서 제가 바르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이거를 최대의 단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착색이 핫핑크예요. 착색이 핫핑크로 안 되는 립들이 많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립이 착색이 핑크였어요. 핫핑크색. 요런 컬러예요. 딱 정말 가을 딥톤이나 가을 계열의 퍼스널 컬러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조금 저는 딥한 계열이 어울려서 요런 벽돌 컬러도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정말 화석템. 제가 저번 가을 메이크업 때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었던 마몽드 칠리 립이거든요. 정말 칠리 컬러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칠리 컬러에 살짝 브릭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하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얘만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이쁜데 어, 조금 살짝 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베이스 립들을 바르고 안에 조금 더 가을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실 때는 그라데이션 해도 충분히 이쁜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3CE 벨벳 립 틴트 프라이빗 컬러인데요. 이꿀 조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은 도톰한 검정색이나 네이비 같은 컬러의 색감에 코트를 입고 이걸 풀 립으로 바르고 나머지 메이크업들은 조금 힘을 많이 빼면 은 진짜 이뻐요. 이거는 색감을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 컬러의 레드립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조금 톤이 살짝 다운이 되면서 채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짠! 이런 컬러입니다. 아까 꿀조합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꿀조합까지 알려 드릴게요. 짠! 이거예요. 아까 사용했었던 지적. 살짝 회기도 돌면서 말린 장미의 느낌의 핑크 베이스 컬러였잖아요. 이컬러에맥 루비우. 베이스는 회기가 살짝 있는 그런 베이스고 이건 살짝 쿨톤 느낌이 있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바르면 정말 꿀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이스를 이 루비우를 안쪽에다 살짝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짠!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퍼뜨려서 발라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어, 가을에 어울리는 립 10가지랑 그리고 립 조합, 꿀조합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났고요. 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